소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하이입니다. 아, 요즘 도쿄 올림픽 시즌이어서 그런지 괜히 막 마음이 들뜨고 매일매일 신나는 기분인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나라가 또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게 다행인 게 일본하고 이제 시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밤을 셀 일이 없어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 세워서 하는데도 타격이 없더라고요. 지금 세워서 사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고 이제 3, 4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세워서 사기 여러분까지 화이팅할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봐요. 새여사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새벽 기상 모임입니다. 원래는 격월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8월에는 새여서 언제 하냐 이런 문의가 좀 있어서 지난번에 인스타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여사 오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8월에 오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아서 8월에 오기를 바로 진행하고 또 9월에도 투표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6기는 9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새여사 하반기 진행 일정을 계획해봤습니다. 사실 연달아서 이새여사를 한다는 건 인원수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있지만 적은 인원이더라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드려야 되는 노력과 정성이 더 많아질지라도 해야 된다는 게이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여사 모임장의 어떤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고 잠도 부족해지고 건강을 좀챙겨 챙겨야 되는 시기가 된것 같은데 저도 이 세월사를 하면서 자칫하면 퍼질 수 있는 일상을.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새어사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었고 한달한달 한달 허투루 쓰지 않는 동력이 되는 프로그램이 제게도 이 새어사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새어사를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진행을 하면서 올해 저한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발전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돼서 제게도 좋았던 이런 프로그램을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새어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어사 오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집 기간입니다. 7월 25일 일요일부터 7월 31일 토요일 밤 12시까지 새어사 오기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활동기간은 8월 2일 월요일부터 8월 27일 금요일 총 4주간 진행됩니다. 인증과 환급입니다. 인증시간은 5시, 6시, 7시 이렇게 기상시간을 선택한 후에 10분 이내로 사진을 인증하시면 됩니다. 기상인증은 평일에만 진행되고요. 주말은 인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은 아래 두 타임만 가능하고 이 사진이 아닐 시에는 인증사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돗물에 닿은 손과 타임스탬프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날짜, 그리고 기상시간, 그리고 인증합니다를 적은 메모 사진입니다. 환급금을 예치한 후에 총 20일 중 17일 이상 달성 시에 전액 환급됩니다. 17일 이상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환급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천인증방입니다. 이 실천인증방은 자율참여고요 벌칙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상 후에 본인이 목표한 것 그리고 인증할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4번 이상 인증시에 성공입니다. 아참 그리고 이 벌칙금은 주 4회 이상 성공하신 분들께 1분의 1 해서 매주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주세요. 10분 경과 후에 보낸 사진은 미인증으로 간주하여 출석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산환급금은 8월 27일 금요일 5시까지 입금하고 정산 내역을 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소화인은는 호스트 책임감을 위해서 기상인증을 못할 시에 하루에 만원의 벌칙금을 지불합니다. 이 벌칙금은 제가 속한 새벽 5시 이상원분들께 N분의 1 해서 마지막 날에 같이 정산드립니다. 이새 여사 프로그램은 저도 꾸준히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영상으로만 보는 그런 소화의 모습이 아니라, 같이 뭔가... 성장류 나가는 그런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제 채널이 크지 않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저를 한번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세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신 분들은 그게 언제가 됐건 제가 계속 하고 있으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과 이세여사까지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끈끈한 어떤 커넥션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여사를통해서또새여사뿐만이 아니라 제 채널에서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습니다. 새여사 오기를 예 하실 여러분 저희 8월에 만나 뵙고요. 서로 많이 힘내서 재미있게 8월 한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여사 오기 여러분 우리 곧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So I'll try to fill it up by root and then w e